안녕하세요 꿈꾸는 부니엘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렸을 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제 평공 영상을 기록용으로 어디엔가 남겨놓고 싶다는 생각에서 올린 거였는데 구독자가 한두 명씩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구독자가 천명이 넘어간 지금의 저는 솔직히 그 전보다 유튜브에 대한 욕심이 더욱 더 커지고 그만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더욱 커지게 된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에게는 구독자 천명이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은 세상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한명한 한 명의 구독자분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으니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영상 올려야지. 나던지. 나는 이제 여한이 없으니까 채널이 성장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좀더제 채널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좀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은 나날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어떨 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해요. 아. 제가 너무 진지한 얘기만 해서 지루하셨나요? 앞에서 했던 말들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은 제 영상을 보시고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동안 제게 문의가 많았던 제가 직접 편곡한 곡의 악보를 나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좀 거창하지만 일명 구독자 1000명 달성 기념 악보 나눔 이벤트 이번에 제가 난, 나눔하려고 하는 악보는 강주영 선생님 연주 실황 영상을 제외한 저의 첫 영상에서 연주했었던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인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하신 후에 구독 상태의 모습을 캡처해서 제 이메일 주소로 캡처본을 보내주세요. 이미 구독하셨던 분들은 구독화면 캡처만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악보 신청은 이 영상이 업로드된 오늘, 2020년 9월 11일부터 일주일 후인 2020년 9월 18일까지 받고 악보는 다음날 19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뭔가 아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벤트를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악보를 받고 난 후에 악보의 곡을 연주하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올려주세요.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지 않으셔도 되고 앞부분만 짧게 연주하거나 자신이 음에드는 부분을 연주해서 올려주셔도 됩니다. SNS를 하지 않으시는 분은 영상을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게시물 본문에 샵 유튜브, 샵 꿈꾸는 브니엘, 샵 오르간 이세 가지를 태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SNS에 영상을 올리셨는지와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신청을 다 마치신 분들에게는 메일 확인 후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곡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악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 신청은 연습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할 거고요. 악보는 10월 1일에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며 만약 나는 악보를 한 개만 받아도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이벤트만 지원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악보 두 개를 한꺼번에 만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과연 또 있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는 일인걸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시길 바라면서 이 이벤트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제 감사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